받아번째 리뷰 띠야 농심 매콤 너구보나라 그러니까 <웃음> 토마토라얼아얼얼 가격은 천육백 원입니다. 농심에서 신상 컵라면들이 출시되었는데요. 너구보나라와 토마토라면을 리뷰해 보겠습니다. 리뷰를 도와줄 MC 여기입니다. 이기희뜯보시죠 <웃음> 얼토아. <웃음> 개봉. 물 들어간다. 아아좀 먹기 싫어 케첩 같은데? 아, 냄새가 너무 <웃음> 싫어하왜안먹었지왜적기만 <야, 씨>. <웃음> 왜 해? <웃음> 국물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? <웃음> <웃음> 물에 희석시킨 케첩 넣은 맛? 응? 얼큰하지도 않아요 케첩 냄새가 아니라 차라리 아, 홀토마토 소스요 어, 어. 그런 소스였으면 더 어울렸겠다 이 생각이 들었네요 음. 토마토가 가고 너그리가 왔다 어, 다시마가 이렇게 음. 다 쪼사져서 들어있 아, 어머이 너무 귀여워요. 아, 왜 냄새가 왜 이러지? 까르보나라 찾을 수 없어. 볶음 너구리에슬라이 치즈 한 장을 딱 넣은 느낌이거든요, 되게. 너구리를 버리지도 음. 못하고. 맞아. 까르보나라 를 잡지도 못하고. 이 맛도 내 맛도 아니네. 이, 이 맛도, 맛도 내 맛도 아니네. 이 맛도 내 맛도 아니네. 맛이 안네또 우리 웬만하면 음료를 잘 남기지 않잖아요. 총 팡할까? <웃음> 음식을 먹기 전에 코로 먹는다 하잖아요. 왜 이런 냄새를 해서 왜 사람 이맛부터 떨어뜨리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맛있는 냄새 따라가어요 아, 네. 맛없는 살찌듯게 <웃음> 제일 짜릿한 맛이. 묻으면 네 위에 안 뜨게 한다고? 그러니까 막 위에 고열장 스프가. 응. 아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. 아지 아하! 그러면 국물에 잘 우러난다고요. 컵라면 원데이 투데이 먹습니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. 이것 봐. 너구리야 이거봐 너구리 한번 쳐다봐 아유 나이 나온다 나이 <웃음> 나와 <웃음> 조용